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림처럼 배우는 피아노 뮤지엄의 정다미입니다 어, 한주간잘 지내셨어요? 시카고는요 비가 너무 많이 왔어요 한국도 비가 많이 온다 그러던데 어떻게 여러분들 다 괜찮으세요? 어, 일본은 지금 폭풍이 왔죠? 어떻게 다들 괜찮으시려나? 선생님 걱정돼요 선생님도요 밤에 자다가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무서워서 몇 번을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해요 옛날에 선생님 집 침수돼서 난리 났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선생님이 괜찮아요. 여러분들도 다 괜찮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번 주에는요. 어, 여지껏 배운 것들을 가지고 음악이론 총정리를 해볼 거예요. 이제 우리가 코드에 대해서 배웠죠? 1도, 2도, 3도, 4도, 5도. 1도는 뭐죠? 노트가 하나 달랑 있는 거. 하나짜리 음은요. 우리가 그냥 1도라 불러요. 그 1도, 2도, 3도, 4도, 5도 코드를 가지고요 오늘은 악보를 빨리 보는 총정리 이론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레벨 1 테스트는요 선생님이 C에서 음을 쭉칠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고 2도인지 3도인지 4도인지 5도인지 빨리 구분하셔서 악보에 그리셔야 돼요 자이 테스트를 하기 전에 먼저 프린트 아웃을 해서 노트를 써가면서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그게 너무 어려우면 일단 눈으로 슥 한번 선생님 동영상을 구경해 보세요 눈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큰공부예요 어차피 악보는 눈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선생님이 노트를 치면 그 노트에서 2돈지 3돈지 4돈지 5돈지 그림처럼 보고 악보에 그릴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레벨로 한번 가볼게요. 자, 첫 번째는 선생님이 트러블 클랩, 높은 음자리표, <목소리> 오른손, 미들 C, 이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미들 C는요, 이렇게 그려지죠? 그죠? 그래서 하나가 달랑 있으면, 이거는 1도예요. 오, 1, Number 1, 하나로 그냥,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뭐죠? 건반을 잘 보세요. 아주 가까워요. 사케 그러면은 C에서 사케임을 어떻게 그려줘요? 이렇게 그리죠. 그래서 CD, EFG, ABC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이렇게 한음을 알면 그 다음음을 그림처럼 보시면 훨씬 더 빨라요. 그래서 C에서 바로 옆에 있는 next each other 바로 옆에 붙은 음이니까 that's the D and we call second 이걸 우리는 second이라고 해요 그죠? 자 그러면 C에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오! 하나 스킵했으니까 스킵은 third 왜? 1, 2, 3 손가락이 하나, 둘, 셋이 필요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훨씬 쉬워요 그래서 스킵은 라인 투 라인 그러면 어떻게 그려지죠? 이렇게요 아시죠? 다들 어, 이거 쉬워요, 그쵸? 자, 그러면 그 다음은 C에서 이렇게 되면 지금 4도 그랬는데요 1,2,3 1,2,3였다고 지금 이거 4 4로 가는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얼마죠? How far? 얼마나 멀죠? 1,2,3,4,5 선생님이 얘기했죠? 모르면은 손가락 번호가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보시면 된다고요 5, 5도 어, We skip the line and go to the next line Line L. 스킵하고 그 다음 라인으로 올라간게 오도 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그려지죠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next C에서 이렇게 되면 음, 이제 4도예요 어떻게 알죠? 1, 2, 3, 4 h Distance, how far they are 자, 밑에 있는 노스에서 위에 있는 노까지 얼마나 먼지를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4도 4도는 이렇게 그려져요 그래서 4도는 라인과 스페이스 노시고요그 사이에 라인이 이렇게 하나 지나가요 그러면은 4도고요 그다음, 자, 라인 투 라인인데 라인을 하나 스킵해요 그러면 5도예요 그리고 라인 투 라인인데요 스킵을 하지 않고 바로 굉장히 well-blocked 이렇게 바로 그 위에 그려지면은요 3도라고 해요 그래서 line to line 바로 위에 있는 거 3도고요 3rd 그 다음 어? 그렇게 너무 가까이 붙었어요 그러면 이건 2도입니다 2nd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 bass club left-hand에서 한번 해볼까요? 베이스 클랩 자, 낮은 햄자리 풉니다 오, 이번 베이스 클랩은 C, 어디가 C죠? 기억나세요? 우리가 C저글링 할때 C를 얘기했었는데 저, 베이스 C, 베이스 C는 아래에서 두 번째죠?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베이스 C에서 자 갑니다 준비되셨죠? 뭐만 먼저 보세요 몇 도죠? 3rd 왜 손가락이 3개가 필요하니까 3 r d 면 space to space or line to line 자 C가 space니까 그 다음 위에 space에 이렇게 그려주면 되죠 아시겠어요? 3rd 자 그럼 그 다음은 C에서 몇도예요 생각해보세요. 어, 선생님, 손가락을 좀 살짝 뻗어볼게요. 5도예요 그러면은, 스페이스에서, skip the space and go to the next space. 그러면은 이게 5도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진답니다. 5th. 자, 그럼, next. 그럼 이거는 어떻게? They are. 얼마나 멀어요? 사도예요 손가락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사도는 어떻게 그려지죠? Space to line, line to space 이렇게 되는데요 그 사이에 라인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 계산하기 너무 힘들면 은요 사도는 그릴 때 스페이스 놓으실 때는 스페이스로 스킵해서 그당 바로 위에 있는 라인으로 올라가면 사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도가 좀 헷갈리긴 해요. 음. 자, 그럼 이번에는 이렇게는 쌍캔 앞로 아,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려주죠. 쉽죠? 자, 그럼 이번에는 자리를 한번 바꿔볼게요. t r o u 어, 높은 음 자리표. 위에 에서는 거예요. 위에서 두 번째 스페이스죠? C다. 기억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오, 이제는 쉬워요. 그쵸? s e c 그러면 어떻게 그려주죠? 이렇게 되죠? 아우, 이건 쉽다. 그쵸?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어려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되죠? 오 4도 1, 2, 3, 4네개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스페이스에서 스페이스로 스킵하고 그 다음 라인이니까 이렇게 그려지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은 오 이거는 좀 어려워요 알수 있을래나? 어, 5도예요 오케이. 굿. 5도인데요. 어떻게 그릴까요? 그릴 때는? 스페이스 오시면 스킵드 스페이스, 넥스트 스페이스로 가는데, 어, 라인이 없어서 어디다가 그려야 되죠? 이럴 때는요. 그냥 그 다음, 라인 위에다가 그냥 살짝 노트를 얹어 놓으면 돼요. 이렇게요. 우리 눈에는요. 라인이 보이진 않지만, 라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 위에 살짝 얹어 놓으세요 그러면 이거는 오도고 요렇게 그려지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그 다음은요 이렇게 됐어요 오 어, 이제 이건 쉬워요 그쵸 스킵 그러면 어떻게 되죠 스페이스 투 스페이스 위에다가 하나 살짝 얹어주면 되잖아요 스킵해서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두 음은 요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은 어 이것도 쉬워요 그쵸 Next each other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죠 이제 점점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그럴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베이스 클라임으로 한번 가서 해볼까요 거꾸로 베이스 클랩 C에서 시작해서 거꾸로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지 자, 미들 c 고요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그려주죠? 우리 여태까지 위로 올라갔는데 자, 미들 C가 여기 있고요 스킵다운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러면 어디다가 그려야 돼요, 노트를? 바로 아래라인 여기에다가 그려주죠 그러면 이렇게 됐죠 아시겠죠? 오. 어,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여태까지 노트로그 위로 그려줬는데요 아래로 그릴 때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돼요 Line to Line, Space to Space 이렇게 가는 거는요 3도 5도 스키 이고요 그 다음에 Line to Space 또는 Space to Line은 2도나 4도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림처럼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은 또 C에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어디에나 노트를 그려줘야 되죠? 오! 미르시에서 이거는 4도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은 4도는 어떻게 내려가야 돼요? 선생님 이기잖아요 라인에서 라인으로 먼저 간 다음에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스페이스의 노트를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제 점점 쉬워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되죠? 어, 이건 진짜 쉽죠? 사켄. 그런데 노트를 그리는 게 문제예요. 자, 르시에서 사켄이면 어디다 그려줘야 되죠? 바로 옆에 스페이스 동동 띄워서 여기다 그리면 되잖아요. 아까 높은 음자리표에 G하고 똑같아요. 그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는 C에서 이렇게 되면요 어떻게 되죠? 오도니까 line to skip the line and go to the next line 그러니까 라인에서 skip the line and go to the next line 그러니까 어디가 돼요? f 가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 이렇게 눈으로 코드나 악보를 읽으셔야지 훨씬 빨리 읽을 수 있어요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너무너무 복잡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정말 어려워 질 거예요 이번에는 선생님이 노트를 안 주고 아무 곳에서나 마구 칠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알아서 노트를 그리셔야 돼요 자첫 번째는 높프음자리표에서 시작할게요 어디죠? 먼저 손을 보세요 싹행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뭘 봐야 되죠? 아래가 C 그러면은 C를 먼저 찾으세요 여기가 어디죠? Middle C보다 높은 t r 블 b l e C예요 그러면 여기가 되겠죠 그리고 C보다 하나 더 위에 있는 싹행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그려주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헷갈리죠?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게 뭐예요? 음, 누가 A, N, D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A, N, D 이렇게 찾지 말고 먼저 보세요. 몇 도예요? 4도예요. 자, 그럼 4도 중에서 먼저 위음이나 밑에음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C에서 바로 위에 있는 노시니까 D죠. 그럼 먼저 D를 찾으세요. C, Trouble C가 여기인데 그럼 D는 여기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4도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죠? Line to Line을 스킵하고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스페이스가 되면 4도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위투만 그렇게 눈으로 보는 습관을 들이세요 자그 다음입니다 죠 5도예요 그쵸? 자 그리고 어느 음을 알죠? Trouble C 여기 있는 C잖아요 그리고 이 C 아래로 있는 5도예요 F.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그렇게 찾으면 훨씬 쉽죠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몇도예요? 먼저 몇 도인지 계산하세요 음, 3도예요 그러면 스킵 투 스킵 이렇게 되겠죠 자, 가장 가까운 노트를 보면 C에서 가장 가깝죠 한 스텝 올라간 D입니다 그러면 여기 그려지고요 스페이스에서 그 다음 스페이스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번에는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고 피아노에서 치셔야 돼요 한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디서 쳐야 되죠? 먼저 앞으로 보세요 오, 스 k i 라인 h 3도예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랜드마크를 한번 보세요 아래에서 두 번째 라인은 G죠 G, 그리고 G에서 스킵 버! 하나 더 올라간 거니까 이렇게 치는 거죠 G&B m 아시겠죠? 자그 다음은 이렇게 돼요 음 몇도죠? 5도 스페이스 s 스페이스인데 중간에 스페이스를 또 스킵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제일 아래음이나 제일 위음 중에서 아는 거 뭐가 있을까요? 어? 위음 알잖아요 위에서 두번째 스페이스는 트러블 C죠? 그리고 스킵 i 라인 그 다음 라인으로 오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C 이제 점점 쉬워지기 시작해요. 그죠? 그럼 이거는? 어, 금방 눈에 들어와요. 사켄은. 그죠? 사켄이에요. 자, 그런데, 어, 먼저 랜드마크에 가장 가까운 곳을 찾아야 되는데, 음, C가 있네요. 여기가 C니까 C에서 스텝업. C보다 하나 더 높은 데 있잖아요. 위로, 아래로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C a n D. 아시겠죠? 자그 다음 오 이거는 쉬워요 이렇게 돼요 자미들 c 에서4도 라인에서 라인으로 가서 그 다음 하나 더 위에 있는 스페이스잖아요 라인 투 스페이스 444도구요 자그 다음은 오호 라인 투 라인인데 중간에 라인을 하나 스킵하네요 그럼 5도고 랜드마크에 가장 가까운거 아래에 있는 G 아래에서 두번째 라인이 G라인이잖아요 그리고 스킵 i p the line a 라인이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G&D a n 자 그럼 베이스 클럽에서 한번 해볼까요 오 이제 인터벌은 금방금방 눈에 들어오죠? 스페이스 투 스페이스 그런데 중간에 스페이스가 하나 더 있으니까 5도예요그 다음은 랜드마크를 찾아야 되죠. 베이스 클럽의 랜드마크는 아래에서 두 번째 스페이스 베이스 C 그리고 keep the space and go to the next space. 그러니까 G가 되죠. C n G. 오 이제 금방금방 할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거는 3도 3 왜? space to space. 바로 위에 그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베이스 C에서 스킵이니까 C and E. 오 이제는 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짜잔 그럼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오, 아래 이거는 노트를 잘안 배웠는데요, 선생님. 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은 인터벌로 보세요. 그림처럼. 자, space to line. space to line이면 2도나 4도인데, 이거는 서로 둘이 붙어 있는 건 아니니까 4도잖아요. 그러면 은 4도예요. 자, 그리고 랜드마크를 찾으면, 베이스 e C에서 4도. 2, 3, 4. 이렇게 되죠. 이렇게 찾으셔도 되고요. 베이스에서 skip down and go to the next line. 점점 쉽죠? 자, 그러면 타던 이렇게 되면 오! 싹켓 이거는 눈에 금방 들어와요 자, 그럼 랜드마크는 위에서 두번째 라인이 F잖아요 여기 이거 설마 잊어버리시지 않으셨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랜드마크는 자, 그리고 F에서 이 노스는 위로 있나요? 아래로 있나요?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거죠 F&G 아시겠죠? 자그 다음은 오도 5th 왜죠? Line to line 그런데 중간에 skip the line 라인을 하나 건너뛰었어요 오도인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는 랜드마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럼 먼저 랜드마크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위에서 두 번째 라인이 F예요. 그리고 아래로 스킵됐고그 다음은 위로 스킵됐네요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노트가 뭐죠? D, N, A 아시겠죠? 어, 이건 조금 헷갈려요. 그런데 천천히 계산을 하세요. 그러면 금방 눈에 들어와요. 이번 주는 요 음악이론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악보를 빨리 눈으로 그림처럼 보셔야지 나머지 나오는 음악들이 굉장히 쉽게 보여요. 다음 주에는 요 우리가 Everything is awesome. 우리가 레고 음악을 배울 거예요. 여러분들 레고무비 보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노래도 가르쳐 드릴 거고요. 선생님이 너무 재밌는 음악 많이 가르쳐 드릴 텐데 단 이 코드를 금방금방 눈으로 보셔야지 치기가 훨씬 쉬워요 아니면은 어! 노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찾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이걸 그림처럼 보셔야지 알기가 쉽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선생님이 준 이거를 몇번 돌려보고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노트를 보고 치고 노트를 보고 치고 이렇게 연습을 해서 2도, 3도, 4도, 5도가 금방금방 눈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랜드마크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며칠 뒤에 테크닉 엑서 사이즈가 나갈 거예요 이번 주는 피아노 치는 게 없는 대신에 눈으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노트를 보고 치는 거를 저기서 자리를 잡아서 치는 거 연습을 하세요 그리고 3, 4일 뒤에 테크닉 엑서 사이즈가 고충 수업으로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 비 오는데 조심하시고요 이제 한절기라서개술도 바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 유의하세요. 자, 선생님의 곧 보충수업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